뭐뭐뭐뭐 할수 없다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어? 뭐뭐 할수 없다 이렇게 공부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건 지금 단문이야. 이걸 단문을 공문으로 바꾸면 소대 캔다시 되는 거 아니야? 소대 이렇게 소 너무 뭐뭐해서 여기 나오잖아 원인이 그주에는 결과나올 거 아니냐, 그지? 어 이렇게 주어 나오고 여기 햇나이나 푸른처 나올 거아니요 원형 어, 나오겠죠. 뭐 말할 수 없다. 들어봤지? 주앙킥도 많이 했던 거 아니야. 너희들이 여기서 뭘 잡아야 돼? 이을 잡아야 될거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트투분이 여기야, 여기. 킥플러스 원형 이렇게 나와야 돼. 여기서 투다면은 지금 녹이어 놨어. 사람들이 하는 대명주가 났단 말이야. 그러면, 자, 천대. 천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대는, 뭐해 너무 너무나 뭐가 있어서 소피어리어는 뭐야? 소피어리어 얘 봐봐 소피어리어 투뭐뭐그 다음에 이건 뭐야 어, 뭐뭐 우수한이잖아 우수한 더 잘하는 메러덴이란 말이야 지금 알고 있는 메러덴 보통 뭐 이제 라틴 계비교급 일때는 툴을 써준단 말이에요 뭐뭐뭐다더나이거 똑같은 건데 뭐 무수한. 만약에 이름이 하면 그래. 네. 임피리어 어 하면 무슨 뜻이래요? 임피리어 어 투하면 뭐뭐 보다 뭐뭐 보다 열등하냐. 애들. 얘들아. 못한 열등한. 이게 매그냐이 아니라 더 어, 나쁜 안주 이런 뜻에서 월 o r 이런 의미로 사용되잖아요. 어떻게 아, 이런거. 수행어는뭐야 s e 어 i 라틴 2, 나중에 비교하2 한단 말이야, 댄 대신에. 뭐? 뭐보다? 뭐? 나이브 하나. 연장어이. 연상어이. 뭐 어려워. 올드댄 있잖아. 어. 이렇게 되잖아. 이안 빠졌어. 만약에 연구대는 뭘쓸 거야? 연구대, 뭐보다 어린. 누구 누구보다 더 어린 똑 받았어 야. 누구 누구보다 더 어린 할때뭘 써? 중요했중요 중요한. To 뭐뭐뭐뭐뭐뭐어보다 어린 연결되냐? 어 어린 어 어린 나 이거 어린. 됐잖아. 연기되니 그거. 좀 집어 넣어봐. 뭐 어렵다고? So 비 e a u t i f u l d o 서피어를. 왜냐면 이 자리에 추들아가안 나온 거야. 추가2비가 이거 걸려야지. 이거 하고. 그럼 봐 여기 서피어를 다음에 반복되니까 요만큼이 그대로 생략된 거잖아. 이만큼이. 이렇게 가야지. 얘가 여기만 야될거 아니야. 안 아, 그래? 그렇지? 그래서 천재는 너무 뛰어나서 우수해서 뭐? 그 천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뭐 너무 우수해서 훨씬 더 우수해서 우리 보통 멋진 비옥과 앞에서 훨씬 더 우수이죠? 훨씬 더 우수해서 광주 렇잖아뭐할수 없다? 빠르게 이해되어질 수 없다 알겠어? 빠르게 이해되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 있으면 잘 생각나는 말이야 뭔가 얘기를 하는데 배가 하는 얘기를 못알아듣 겠어 어, 뭔 말이지? 열나 앞서 가는 것 같아 어 천재야 알겠어? 잘사려드라 어? 그러니까 이 그런 게 아닌가 천재가 천 5월에서 이해가 빨랐다 그러는 게 천재가? 아. 어 천재가 5월에서 다른 사람5월할까 앞서 가잖아 지도자 중에서 또 앞서가는 사람에서 이해하는 게 빨랐다 그5 0년 100년을 그래. 내다보는 사람이 란야 지금 쓰는 거야 어 현실이 부합하잖아 에이 그럴 그러니까. 리가 어 그건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러고, 나중에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보통 이제, 그지? 우리 보면 이제 뭐성갑다들기 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죠. 자, 여기까지 대리르면, 어, 천재로 훨씬, 너무나도 훨씬 더 우수해서야 주변 사람들도 그래서 빠르게 이해될수 없었다. 죽은 뒤에 이해해. 죽은 뒤 사후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봐봐. 어, 예술의 천재, 예술관, 천재 예술관을 보면 자신의 어, 생애 만든 작품들이 사후에 평가받는 경우가 많죠. 그죠? 뛰어난 작품이란 말이야. 중요한 거. 아, 똑같아. 이거 봐. 쇠리건 나왔잖아. 그리고, 병력구조야. 봐봐. 그의 책이에요. 자, 히즈는 당연히 천재겠죠. 천재의 책들 혹은 천재가 만든 그림, 천재가 그린 그림, 또는 천재가 만든 조각상, 또는 천재가 만든 음악. 됐어? 음악. 자, 대개. 어때서? 이거 봐. 또나왔죠 너무너무 우수해서. 그럼 빠진거지. 뭐가 빠진거야. 그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수해서 이렇게 되는거야 안그래? 그 결과 결과야. 투이하는 결과를 봐야되는거야. 그 결과 빠르게 어떻게 해요?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죽은 뒤에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알겠지? 평가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피셰이 평가하다 인정하다. 어, 증가를 알아서 알아두있있습니다 이거는 이해하다는 뜻이 있구요. 알겠니? 이거 100% 소화하면, 어, 문장 구조가 보일 때만 이게 가능해요. 보일 때만. 볼수 있어야 돼요. 일단, 투투구문이 들어갔어요. 투전세 병연인 투투구문. 물론, 이거 복문으로 바꿔주면, 어, 소개 끝났을 로 바꿔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 굳이 그 필요는 없고요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개입되냐면서피어를툭 같은 게 리그급이 개입됐다여기나다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라틴계 비교국이라고 니다자 어? 정리하십시오. 라틴계 비교국은 이네 가지가 대표적이니까요. 프라이어도 있어요. 프라이어 투에서 어? 뭐보다 선행하는 이런 뜻으로 P R I O R 이런 것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라틴계 비교국은 랜대신에뭐 나온다? 어투가투가 나온다. 랜대신에 그럼 주식이잖아. 랜대신 투나온 거고 이게 다 뭐야? 이 r 이알이 붙는 대신에 뭐가 붙어? o r 이 붙는단 말이야. 그점 뒤에 알고 있는 이거 똑같은 거야. 이열 빼나고. 그치? 어. 한 점은 똑같이 해줘야 돼. 대신에 이 2는 순서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 목적교 따위가 나오겠죠?